이번에 알아볼 컨텐츠는 고물상 이에요. 고물상은 동서대륙에 한 명씩 존재하는 npc로 특정지역을 순회하며 돌아다니고 부패한 등짐을 판매할 수 있어요. 서대륙은 두안관, 솔즈리드 반도, 십자별 평원, 한인마루, 며이 땅에 있는 주민회관에서 나타나며 동대륙은 노래의 땅, 로카의 장기말들, 로칼로카 산맥, 하슬라의 주민회관에서 볼수 있어요. 해당 지역을 돌아다녀서 고물상을 찾아보면 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 표시가 나타나며 처음 퀘스트를 완료하면 이후부터는 바로 등짐을 판매할 수 있어요. 첫 퀘스트는 자파상인에게서 청소포대를 구매하고 다시 말을 걸면 되는 간단한 퀘스트이며 청소포대는 개당 일동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청소포대를 구매하여 퀘스트를 완료하면 이어지는 연계 퀘스트를 수락받을 수 있고 퀘스트의 내용은 부패한 전통특산품을 청소포대에 담아서 가지고 오라고 시켜요. 여기서 알아둬야 할 내용은 주민회관 앞에 쌓여있는 전통특산품의 상태가 부패한 상태인 것들만 청소포대로 넣을 수 있으며 넣는 방법은 청소포대를 소지한 채로 등짐 앞에서 G키를 눌러서 할수 있어요. 부패한 특산품을 청소포대에 넣으면 등짐의 형태로 습득이 되며 공물상에게 들고 가면 판매를 할수 있고 자연스럽게 퀘스트도 완료돼요 등짐을 판매할 때는 노동력 70을 소비하며 장사 숙련도에 영향을 받아요. 또한 판매한 대금은 사골드로 고정이 되어 있으며 무역처럼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판매와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비숙련 기준 소비한 노동력당 수입으로 계산해보면 오는 70동으로 계승자의 주머니를 열었을 경우보다 효율이 낮기 때문에 골드버리 용도로는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적 판매 횟수에 따른 업적이 존재하며 달성 보상으로 칭호와 인장을 얻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고 부패한 등진만 많다면 장사 숙련도를 손쉽게 상승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고물상 컨텐츠가 생긴 이유는 먼 지역에 있는 전통 특산품이 쓰레기처럼 쌓여서 유저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용도로 만들기 위해 등짐을 들고 이동하는 거리를 줄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소 불편한 점도 있는 것이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등짐이 매우 많이 쌓여있는 곳에서 부패한 상태의 특산품을 찾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특정 이펙트를 추가하여 찾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거라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부패한 상태의 특산품을 모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 특산품만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